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천 라이브 센터 뉴스킨 부천 라이브 센터가 새로 오픈해서 새단장한 곳으로 지금 와봤습니다 자 오늘 오시면 어떤 체험을 하시는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와 컬러가 보라보라 합니다 입구부터 너무너무 예쁘죠 자 일단 들어오시면 방문 체크부터 하셔야겠죠? QR코드로 입장 체크하시고요 손소독 반드시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와, 한번 들어와 보시겠어요? 엄청납니다. 완전 보라보라하죠? 분위기가 아주 요즘 감성, 인스타 감성에 딱 맞게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하루 종일 놀라고 해도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오시면 어떤 것부터 하게 되실지 한번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로 오시면 나의 성향 분석부터 하게 됩니다. 네. 스텝 1. 성향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뉴비트와 함께하는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주는 그런 존이고요. 셀프 헬시 테스트 존으로 이동해서 이제 이 다음에는 체형 측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성향 분석은 독방의 홈 파이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함께보다는 나 혼자의 힘으로 주어진 목표를 꿋꿋하게 달, 달성해버리고 많은 이런 홀로 파이터 역할. 네, 그래서 이 다음 진행해볼게요. 자, 다음 스텝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스텝 2 체형 분석과 스텝 3 운동 생활 분석 존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오시면 이곳 셀프 헬스 테스트 존에서 인바디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바디 측정한 결과 값으로 자 여기 스텝 2, 3에서 체형 운동 생활 분석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추천 결과에 따라서 선착순 100명 한정, 한정으로 한정 레츠 유런 패킷을 지금 선물로 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곳은 디바이스 존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서 이 장비를 대여해서 저기 옆에 보이는 VR 존으로 가시면 대구 라이브 센터를 가상 공간에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지금 파마넥스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의 라이브 센터와는 다르게 어 뉴스킨 제품이 전시가 하나도 안돼있고요 이렇게 파마넥스 TR과 t r g 가 주력 제품으로 이렇게 전시가 돼있는데요네 다음은 뉴비트 존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운동하실 수 있는 각종 도움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뉴비트를 어, 타실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뉴스킨 굿즈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셀프로 나만의 제품을 또 메이드 할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선보여왔던 한정판 뉴스킨 제품들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저기 앞쪽에서는 나만의 뉴스킨 굿즈를 직접 제작하고 있는 네, 모습이에요. 부천 뉴스킨 라이브 센터에 오시면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뉴스킨 사업자분들을 비롯해서 뉴스킨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무료로 체험 가능하시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안녕. <목소리> Allons plonger, balaissez les, les Méditerranées. Échappons-nous vers l'horizon.